저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 v 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부 배달 라이더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 소음기를 변경해 굉음을 내고 또 취미나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도 불법으로 구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 소음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법 구변을 통해 내는 소음은 기차가 지나갈 때기찻길에서 느껴지는 수준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름철처럼 창문을 열고 자야 할 때는 밤이고 새벽이고 가리지 않고 들리는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되고 잠을 깨나기가 깨어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등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일반적인 오토바이와는 다르게 굉음이 들리는 이유는 머플러의 구조를 변경해 소음기를 탈거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소폭 구변의 문제는 소음 외에도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11월 2일에 발표했고 이미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30년 만에 바뀌는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과 규제와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농튜뷰, 최근 5년간 이륜차 소음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4,498건이었고 이중 98.4%에 달하는 3,967건은 행정지도인 구두 경고 수준에 그쳤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 10만건에 달하지만 단속에 걸려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기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었던 거지. 현재까지의 오도바의 소음 단속 기준이 1 0 5데시벨이었는데이 기준이 30년 전인 1993년에 마련된 것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고지에 따라 그 기준을 9 5시벨로 낮추기로 했고 주거지역,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하게 정원한 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도록 했고 보호소음 이륜차의 사용 금지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서 규제하고 단속하도록 했다는 거야.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의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수면 방해 등 소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화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야. 현재 2021년까지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부산 16개 지역을 포함 106개 지역이 지정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현재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105dB 과 이동소음으로 지정된 고소음 이륜차의 기준인 95dB 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재 운영 중인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105dB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모든 이륜차 운전자와 준수해야 하는 것이고 이동소음으로 지정된 고소음 이륜차 소음 기준인 95dB 은 주거지역, 종합병원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용 제한시간 동안 적용 기준입니다. 두 번째, 이동소음원으로 고소음 이륜차가 추가되면 당장 운행이 제한되나요? 지자체에서 이동규제 지역 도시를 재개정한 이후부터 규제 지역에 바로 적용이 되고 95dB를 넘게 단속이 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세 번째,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며 배달용 이륜차 등 생계용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요. 배달용으로 이용되는 중소형 이륜차의 인증 시 배기소음도가 통상 90dB로 튜닝을 하지 않는 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답변이 있습니다. 这种 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2022년 8월까지 의1륜차 등록 대수가 221만 대가 넘고 신조차는 3년,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지만 수검 대수가 8만 2천 대인 3.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최대 가태료가 2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도 원인인 것 같고요. 제 생각이지만 정부에서 당해년도 정기검사 대상이 몇 대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하게 감독해서 수검률을 높이는 것도 근본적으로 소음을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뜰에 네, 갈린다 수고했어 덩티비오